신발을 샀어요. <웃음> 그 제가 보는 웹툰 중에 여신강림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신은 거를 보고 웹툰 보고 샀어요. 이거를 <웃음> 신으면 키가 엄청 커진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화 입이 아, 한 6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를 신으면 키가 160이 넘어요. 저는 230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. 실은 제가 발이 키가 작은 만큼 발도 작아요. 그래서 원래는 220이나 225를 샀어야 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230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이 안이 좀 타이트한 편이어서 230을 신어도 괜찮다는 후기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. 신어봐야지 알것 같아요. 통통하고 귀엽죠? 굿바요 진짜 안에가 꽤 통통해요 그래서 크다는 느낌이 전혀 없네요 신발은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봐야지 알겠지만 이 굽에 비해서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, 바닥도 좀 폭신폭신한 편인 것 같아요. 옷 나갔으니까 뭔가 좀더정 아니. 이렇하 는데, 뭐 혼자 전 까지 해야 겠요 촬영 하 니까 얘 기를 되차 해주 셔야 됩 주어 준비도 하고 응. 부터 하고 회사 일이 엄청 바빴어 응. 출장을 되게 많이 응. 다녔고혹이 응. 선생님 어요저 똑같은 같은이 <웃음> 이사한다는 요 맞아요 네. 저희 다음에 오시나요? 0미터금방 음, 건물을 훨씬 좋아 응. 단독 건물로 쓰시더라고요 응. 아, 네, 맞추고 아, <웃음> 저희가, 저희가 오래된 지점이라서 음. 건물이 좀 우울해서 눈년되어고나쁘진 네. 음. 않은데 조금 더아크리어 우리 건물 짜되게 저희가 보려고 음. 웨딩할 때도 아무리 없는 게 낫네요 이렇게 스타일링 집에서 안 하니까 되게 오랜만이다 네 이거 <웃음>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뭐딱 이날, 이날만 돼 그렇죠 네잘 <웃음> 네. 지내고 계세요 네, 네 이사 잘하시고요 네? 네? 에 이사하는 거 없으실 거예요?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텐데요. 네네. 샴푸랑 컨디셔너, 바디워시, 로션 한번 사용해보세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이런 것도 주시네요. 저희가 네. 여기서 만든 특 판매 텀레고있어서아 그렇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조바가 네, 네. 되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. 저, 영상 기대해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거 에그 베이컨 프레즐 하나 하고요. 어, 콜라 하나 주세요. 네네 감사합니다. 아 맞다. 맛 <웃음> <웃음> 아, 는 l a